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연입니다 KMB 뉴스위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 철도가요축제가 지난 27일 의왕역 특설무대에서 열렸습니다 본선 진출 15팀이 기량을 과시하며 천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흥겨운 무대가 진행됐습니다 신소리 예술단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초대 가수 현진우, 리미, 헌사운드가 멋진 축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무대 매너까지 갖춘 프로 수준의 노래 실력을 뽐냈으며 그들의 끼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가요축제는 조창기 씨가 최우수상을, 송명준 씨가 우수상을 차지하여 상품과 함께 10월에 있을 국제철도가요제 본선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성정우, 연혜진 씨가 장려상을, 이세진 씨가 특별상을, 그리고 호동포동이 인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의왕시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왕송호수공원 일원에서 전국 유일의 2017 철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어린이날 전후로 의왕시 철도특구에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차 만들기, 추억의 과자 먹기, 벼룩시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또 축제 무대에서는 세계민속공연을 시작으로 의왕시립 소년소녀합창단과 7080 콘서트, 어린이 뮤지컬, 불꽃놀이 등 다양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에 걸친 제1회 한중청소년 스포츠 문화교류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중 청소년들의 스포츠 교류가 주된 목적이었으며 연태지방, 특히 장보고 유적지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그 기상을 느끼고 글로벌 시대를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연태애화쌍어학교는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과 함께 교류회 장을 펼쳤습니다. 기존 4월경 추진 예정이었던 이번 행사는 중국과의 사드 갈등으로 연기됐지만, 이번 행사로 인해 한중 청소년 관계도 좋은 기류가 흐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왕경찰서가 지난 21일 신청사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양재 경기 남부경찰청장을 비롯해 오문교 의왕경찰서장, 신창현 국회의원과 김성재 의왕시장, 윤후태 대한노인의 의왕시지회장 등 주요 내빈과 지역주민 17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습니다. 지난 24일 안양시 창조경제융합센터에서 간호사회와 함께하는 진심토크가 열렸습니다. 이날 31회를 맞는 진심토크에서는 이필훈 안양시장과 함께 간호사회 25명과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토론과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과천시에서 제22회 과천화회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물결정화, 물방울 정원, 꽃마차 정원 등이 조성돼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최첨단 방송 관련 장비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기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제27회 2017 코바쇼는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약 4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방문했습니다. 지난 13일 K&B m 경기남부방송 김영권 회장이 사단법인 방송코미디언협회 어명수 회장과 사회공원도 프로그램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미디언협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영건 회장과 어명수 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의 전략적 제휴를 진행했으며 양사 각자 보유한 핵심 역량으로 관련 인프라 구축 및 협력 체계를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위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